스탠디, 베이스입니다. 팀포를 하다보면 얻고 싶은 아이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를 얻고자 거래를 하려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 영상에선 팀포의 화폐 단위와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영상은 거래하는 방법만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동하는 아이템의 시세를 질문하시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댓글을 쓰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팀퍼의 화폐 단위는 상당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금속 재활용금속, 정제금속 같은 평가의 무기 2개를 하나로 녹이면 폐기금속이 되며 이 폐기금속을 3개 녹일 경우 재활용금속으로 이 재활용금속 3개를 녹일 경우 마지막 단계인 정제금속이 됩니다. 팀퍼2 초기 디자인의 금속은 이를 이용해 모자나 무기를 제작하는 데 쓰였고 모제의 희귀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속의 화폐가치가 높았습니다. 현재는 막혔지만 이전에는 팀포트를 텍스트창으로도 돌려서 아이템 획득만을 위한 텍스트 모드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텍스트 모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행위자의 비탄이라는 모자를 주어 정직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벨브가 감사를 뜻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만큼 과거 화폐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사정제금속으로 1킬를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도 팀포트의 시스템상 아이템을 계속 뿌리고 있고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모자들이 희수성을 잃게 됨에 따라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하시기에 앞서 꼭 하셔야 하는 것은 팀포트의 계정을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벨브는 사기꾼을 정지하기 위해 각 계정마다 5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많고 성점에 가시면 여러가지 아이템을 구매하여 5달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절대 다른 것은 구매하지 마시고 열쇠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무기들은 게임을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얻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1키의 화폐단위가 그런 무기들을 사고도 넘치는 정도의 가치거든요. 망고 상점에서 2키를 구입하시면 여러분의 계정은 5달러를 충족하여 프리미엄 계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계정 인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곳에 스팀을 깔아 스팀가드를 인증해야 합니다. 이중에서 스마트폰 없는 사유은 없죠? 왜냐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팀가드가 없을 경우엔 거래를 하더라도 길지않이 걸리거든요. 원하는 아이템을 바로 받아보고 싶다면 꼭 해야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는 스크랩 TF, 백팩 TF, 마켓플레이스 TF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외부 사이트에서 로그인하실 때 뜨는 문구들은 해당 사이트와 밸브는 아무 연계가 되지 않았으니 해킹을 당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급한 위 사이트들은 안전한 사이트이지만 이외 사이트들은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위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 주소를 주며 로그인해달라고 하면 절대 거기에 응하지도 로그인을 하지도 마세요. 로그인하는 직후 여러분의 계정은 해킹당해 아이템을 전부 잃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스크랩 TF는 b o 기반 거래 사이트입니다. 저는 주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는데 최근에는 여러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모자와 키 구매도 가능하더라고요 로그인을 하신 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프로필에 자신의 거래지한 링크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필을 클릭하신 뒤 세팅을 들어가시면 트레이 f 오퍼 URL이라는 것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세팅장이나 가신 뒤 클립 모양의 버튼을 누르신 뒤거래지한 URL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자신의 채팅창에 자신의 거래제한 링크가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복사해주신뒤 여기다가 붙여넣으시고 세이브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하세요. 무기를 팔거나 사고 싶으시면 렌치를, 모자를 팔거나 사고 싶으시면 모자를, 키를 팔거나 사고 싶으시면 키를. 되게 간단하죠? 무기 두 개가 1패기 금속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무기 구매를 원하실 때 1팩이 금속으로 2개의 무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정체 금속으로도 같은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자 거래도 가능하지만, 봇거래의 특성상 현재 시세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싼 가격에 드립니다스크립 TF가 소량의 이득을 챙기면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죠. 다음 사이트는 백팩 TF입니다. 팀포트의 아이템 시세는 보통 이 사이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곳은 벗 거래와 유저 간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오른쪽 위에서 로그인 하실 수 있고 로그인을 하신 뒤엔 구입하고자 하는 아이템의 이름을 영어로 입력함으로써 파는 사람과 벗을 찾아보실 수 있으며 그 반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팔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의 영문 이름을 모르신다면 팀포트 위키에 가셔서 원하시는 아이템 항목에 가셨다가 언어를 영어로 바꾸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파는 사람들을 정리해둔 페이지고 오른쪽은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랄게요. 백백에선 구매자와 판매자의 희망사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선 색깔별로 알아봅시다. 파란색은 가격 측정을 확실하게 두지 않고 대화로 더 깎아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초록색은 지정한 가격으로 무조건 받겠다는 뜻입니다. 아이콘으로는 번개 모양은 보를 운영중인 계정이라는 뜻이고 거래제한을 걸자마자 바로 받을 수 있다는 라 뜻입니다. 가로지르는 화살표 두개는 유저이며 거래제한을 걸라는 뜻이고요. 사람 모양의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을 친구 추가하여 거래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배경이 초록색이며 번개 모양은 지정한 가격으로만 파는 보시라는 뜻이죠. 이제는 판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하시는 방법으로는 오른쪽 위에 프로필을 클릭하신 뒤 마일 백팩에 들어가셔서 팔고자 하는 아이템을 검색해 띄우세요. 그리고 그 아이템을 클릭하신 다음에 셀 버튼을 눌러 파실 수 있습니다. 왼쪽은 정제금속, 오른쪽은 키를 뜻합니다. 가격을 낮게 입력할수록 가장 최상위로 뜨며 더 빨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3페기금속이 1재활용금속이고 3재활용금속이 1정제금속이기 때문에 .11은 1페기금속, .33은 1재활용금속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매력남의 버전은 3.66이기 때문에 3.20로 팔수 있다는 뜻이네요. 마켓플레이스는 스크랩티프를 운영하는 회사가 만든 또 다른 공유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선 팀포 아이템을 페이팔과 같은 결제 방법으로 현찰로 구입하고 팔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상으로 팀포2 아이템을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거래를 하고 구매해서 여러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자신의 지갑 사정을 보시면서 구매하시는 올바른 경제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자신이 손해보면서 생판 모르는 남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제발 똑똑하게 행동하세요. 스탠디 벨스였습니다.